문천사, 문재인 천사가 납식이라도 한것 아닙니까? 문재인의 사면법권, 그것이 순수한 결정이 아닐 가능성이 100%, 200%일 수 있다는데 생각이 머물다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날이 채세기도 전인 새벽 3시 무렵에 동아일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확정되었다는 최초 보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던 소식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 결정을 순수 하게 반기는 사람들과 그 정치적 행위의 순수성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라는 정치적 행위가 단지 측은지심 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믿을 분들도 있겠지만 보다 냉정하게 이번 사면법 권의 배경을 분석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의 정치적 행위란 본디 순수할 수가 없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반드시 타이밍 타겟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기대 엑스펙테이션이라는 것이 정치인의 정치적 행위의 밑바닥에 깔려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문재인의 박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바라본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왜 선거를 불과 70여일 앞둔 이 시점에 이 타이밍을 노려서 그런 결정 을 내렸을까 둘째 문재인의 특별사면의 타깃 이 순수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 또 다른 노림수 또 다른 타깃 이 있는 것은 아닐까 세번째 이번 사면은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결과가 있기는 있을텐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세 가지의 의문입니다 이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 표정관리를 해오던 문재인이 아니었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사면을 건의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면에 대해서라면 절대로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할 것만 같았던 문재인이 아니었냐는 말씀입니다. 왜 형집행정지라는 박전 대통령의 정치적 수족을 묶어놓을 좋은 방법 을 놔두고 굳이 사명과 복권이라는 최고의 성탄선물을 준비했을까 정말 순수하게 그랬던 것일까 오늘은 갑자기 착해진 문재인의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을 추적 해봐야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찬의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오른쪽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기획하고 만드는 데 자극이 되고 힘이 됩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강부영 판사에 의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수인 번호는 503번 그때부터 지금까지 4년 8개월 열흘 어두운 감옥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1월 22일부터 지금 한달째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지난해 어깨수술을 받은 부위가 재발했고 허리디스크도 악화돼 치료중이었던 것인데 특히 그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알수 있는 건강상의 지표 두가지의 시선이 쏠립니다. 첫째 치아의 상태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할 정도여서 보통 죽으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라는 것인데 보통 치아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알리는 지표와 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극에 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잇몸을 붓게 하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치아마저 손상을 준다고 합니다. 죽이 아니면 씹어서 먹는 것을 전혀 할수 없을 정도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치아상태는 수감생활 이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는지를 몸이 말해주고 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은 박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들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정신건강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언론들이 이 대목을 대수롭 지 않게 단순 보도에 그치고 있지만 실상은 상당히 심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박전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는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2017년 7월 8일자 이효신문에 따르면 박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이후 재판이 거듭될수록 좀처럼 보이지 않던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면서 박전 대통령의 정신건강 이상서를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박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웃을 상황이 아닌데도 갑자기 웃었다든가 재판 내내 정체불명의 그림을 그렸다가 지우는 행동을 반복하기도 했으며 늘포위를 지키던 그가 법정에서 하품을 하거나 졸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교도관의 말을 인용한 보도는 박전 대통령이 혼잣말까지 중얼거렸다는 것인데 처음엔 기도를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알수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식사시간이 끝난 지채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식사를 요구하는 등 박전 대통령의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 측은 박전 대통령의 정신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타블로이드판 신문인 일요신문의 기사인데다가 주요 4대 일간지가 이것을 후속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뉴스였으리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뭇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성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의료진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2017년 당시에 교도소측이 인정하지 않았던 박전 대통령의 정신건강 이상을 이번에는 의료진이 나서서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시 의료신문의 보도가 사실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 이미 벌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냐는 말씀입니다. 구속된 후 수감생활을 한지 약 100여일이 되던 그 상황부터 이미 박전 대통령의 정신건강의 상태가 심각했었다면 그리고 교도당국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고의로 4년 8개월여가 지나는 기간 동안 박전 대통령의 정신건강 상황의 악화를 고의로 방치했다면 그래서 그긴 기간 동안 허리치료 어깨치료 등 겉으로 드러난 증상의 치료만 하고 심각해져만 가는 정신과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박전 대통령의 정신건강상태가 온전히 돌아오기 쉽지 않은 상태까지 이미 선을 넘어가 버렸다면 만약 상황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박전 대통령의 구속사유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인간에 대한 인격 말살이자 정신적 살인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질병이란 조기 고치지 않으면 고질병이 되어서 좀처럼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의 몸상태에 관한 발표가 어깨치료 허리통증치료 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이미 언급하고 인정했다는 대목이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말씀입니다. 2017년 당시 일요신문의 보도가 진실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만 같아서 가슴이 저미는 이 느낌을 어째 하겠습니까 수감 후 100일이 지난 상황에서 박전 대통령의 상황을 언급한 일요신문의 보도를 단순히 타블로이드판 신문의 불확실한 보도라고 무시하기 에는 당시에도 너무나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박전 대통령의 정신건강의 상태는 쉽게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정황이 아니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시기가 왜 지금인가 라는 첫 번째 의문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신건강 문제와 결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박전 대통령은 2017년 7월 당시에 이미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 치료를 방치함으로써 4년 8개월 열를 끄는 동안 이 상태 는 치료가 쉽지 않거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박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집행정지 라는 카드를 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 분들이 비단 저뿐만 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문재인이 갑자기 이렇게 착해졌을까 를 의심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았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형집행정지로 그를 풀어주면 그가 정치에 복귀하거나 정치적 발언 을할수 없도록 묶어두는 효과가 있는데도 왜 그렇게 미워하던 그를 완전 사면에 완전 복권까지 해 주었을까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랬을까 선거의 여왕으로 칭해지던 박전 대통령을 이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풀어줄 뿐만 아니라 마음껏 정치적 발언을 해보라고 정치적 법권까지 시키다니 여러분은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천사 문재인 천사가 납식이라도 한것 아닙니까 문재인의 사면법권 그것이 순수한 결정이 아닐 가능성이 100% 200% 일수 있다는데 생각이 머물다 보면 정말 참담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박전 대통령의 정신건강상태가 이미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이 저런 착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정신적으로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재기불능의 상태임을 확인한 후 그가 다시는 정치적 메시지를 낼수 없는 상태로 망가졌다는 진단 판단을 내린 끝에 사면복권을 단행했다면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문재인 답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정말 잔인한 더이상 말씀을 뭐라고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에 이어서 말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의 특별사면의 진정한 타겟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면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내린 정치적 행위일까 이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이런게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비록 야당의 후보가 되었지만 한때 정부 여당 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고 그를 감옥에 보냈다는 원죄에 비슷한 것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팩트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불과 70일 앞두고 윤석열 후보 측으로의 보수 우파의 총결집을 막고 나아가 분열을 획책해보려는 고도의 정치적 책략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말하자면 이번 사면법권은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야당의 분열을 노리는 고도의 노림수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신건강 부분은 저의 추정이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루속히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적은 문재인 정부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 정권을 야당이 되찾아오는 것, 큰 대의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것을 선택하시리라 믿습니다. 김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